안녕하세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하요살롱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주 특작물인 감귤 그리고 제주 보리를 이용하여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왕자 감귤밭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3대째 운영 중인 귤밭이고요 사람, 동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가장 재수스럽고 동화 속 풍경 같은 곳을 만들어낸 곳입니다.